둘. 수 있네 이러고. 아, 빨리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와. 아,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드했터님추영자님 플레이님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 가지 말라고. <웃음> <웃음> 누구 맞추고, <누구는요? 웃음> 하포 가지 말고 막. <웃음> <웃음> 내가 호스트를 만들게 그러면. 어, 들어와, 있네. 들어와. 어, 누 누구야? 이 노란색. 나야, 나야. 아, 나야. 오, 홍자, 응. 되게 잘 어울린다. 노란색. 어, 그치, 그치. 어, 어, 이거 누가 봐도 매드했터군 <웃음> 나도 왔어. <웃음> <웃음> 아이고, 어떻게 참가하지? 어 어떻게, 오 음. 오케 들어감? 야나 점프가 안돼! 나와봐! 꺼져! 어. 자 일렬로 줄 서봐 빨리 내려와! 자 이렇게 넷이서 협동을 해가지고 클리어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협동 맞죠? 모르겠어 나오시라구요. 게임 <웃음> 스타트 첫 번째 챕터부터 해볼게요 재밌겠다! 어, 내가 가자 가자!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저 먼저 갑니다! 내가 먼저 간다! 가자! 먼저 가면 예, 왔다! 가자 목자님 뭐예요? <웃음> 뭐야? 가아 <웃음> 아. 빨리 와. <웃음> <뭐라? 웃음> 아이 <웃음> 아. <웃음> 점프 안 된다고 매데터 나와. <웃음> 첫 번째 협동이 필요한 시점이. 가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간다. 아니지 아니지. <웃음> 계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홍자님 믿어요? 네 오케이 고고 고고 아니네 아, 니가 야 아, 단체로 다 아, 움직이네 이거 우리 살짝씩만 앞으로 살짝씩만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게임이요 군 아니라 거리가 저게 한계였어 알겠습니다 네 명이 다 올라와야 되나 본데 저열 열쇠 뭐가 나오 좋아 좋아 잘하는데야이 쓰레기야 빨리 안아 오라고 어 오고싶으신가요? 어? 이러지마 어, 뭐, 뭐야? 어떻게했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뭐야? <웃음> 나, <웃음> 나, 나 갑자기 퐁 하면서 날았어 아, 아, 뭐야? 너풍고 아, 아, 공기 아주 좋구만 아짠 아, 아, 내가 못들어가니니 못들어가 맞아 너네도 될까? 오케이 내려 내려 와, 내려와내려 내려오 내려, <웃음> 내려와. 갑시다 갑시다 야첫번째부터 이러면 어떻게해 빨리 와가가가가야 아 빨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야, 한 명씩 내려야 돼. 한 명씩. 간다. 어, 그렇지. 오, 오, 좋아, 됐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 이지 않네요. 진짜 협동 게임이네 이거. 사려야겠다. 어? 두명 어, 들어가야 했나 거야? 아, 이거 두 명이서 아, 아, 밀 밀어야지 밀수 있나 보다. 이제 이걸 밀어야 돼요. 밀어라 열쇠 없는 사람들. 어, 네 명. 빨리 와, 너도 밀어야 돼. <웃음> 네 명이네. 음. 아, 아 누구야? 오�erta. 누가 안 밀어? 아, 나네. 아, 병이 <웃음> <맞아>! 아, 이죠 아, 병이죠. 아, 병 그래! <웃음> 아, 맞아 이죠 아, 병이 아, 병아죠 아, 아 아, 알았어. 미안해. 나 진짜 열심히 밀게. 나 진짜 열심히 밀게. 이래 밀어. 잠시만. 아, 난 어? 열쇠 있는 갑이야. 안해. <https> <elders> 열쇠가 여기 있는데? 오, 이거 빼을수 있구나. 열쇠를. 아, 이거 빼을 수가 있었어? 야, 이거 열쇠 빼을수 있네. 널 이리 와. 뺏을 수 있어? 와. 내 거야. 이거 근데...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밀어야 줘될것 같은데. 홍, 어. 홍자야 밀자 이거. 자. <웃음> 저거... <진짜>. 까비. <웃음> 열어줄까나? 아 열게 열게 열게 열게. 내가 <웃음> 열거야 내가 열거야 <웃음> 내가 열거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웃음> <웃음> 가져가지 도 <오>, 못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진짜 방금 약간 그거 같아서 버스 정류장 그거 버튼 누르겠다고 떼쓰는 <웃음> 초핑 <초빈> 같았어. <웃음> 진짜, 아, 계단식 아. 계단식. 자 계단식 자, 홍자님 계단식 그다.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어? 몇 번째 죽음인 거지? 난몇 번이나 죽을 맞이하는 거야? 누르 누르면? 아 눌러! 아니, 빨리! 저열쇠어 좀... 뭐야? 내보내줘! <웃음> 네. <웃음> 어 뭐야? 와 구해주세요! 와! <웃음> 아 여기 눌러 <웃음> 눌러지는 거네. 아 하나씩 눌러야 되네 이렇게 이거 <웃음> 아, 이거 이제 최용자가 어. 누르면 되는데. 눌러주기 아. 싫다 왠지 그러니까 영.. <웃음> 여... 마음이 안 생기네 아 됐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협동이었다 님은 열쇠 들고 뛴거 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아까 저희 셋이 모... 했거든요 에이, 목숨 걸고 올라갔잖아요 <웃음> 목숨이 어딨어요 저희가 목숨 걸고 계단 만들어드렸는데 <웃음> 계속 사아나는들 <드렸는데>. <웃음> 먼저 갑니다 뭐야 어 말자. 위쪽에 세명 여기 3명 여기 3명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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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웃음> 어? 열쇠 다 앉아있는데? 안가? 아 저희가 열쇠 주지마 <웃음> 아니저 가만히 있어아 잠깐만 문좀 엽시다 아 잠깐만 님들 비켜봐요 어 됐다 오케이 어... 와 이게 또 전원 들어오지 않으면 게임이 클리어 같네 진짜 그런일 지옥이다 와첫 음, 번째 월드를 클리어했어요. 클리어 어. 어 뭐야? 뭐, 뭔가 이게 뭔가 페마가 있네 별로 어, 어. 엄청 많네. 어 안전모 재밌어 보인다. 하나씩 해보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 순서대로 어. 해보자. 두 번째. 아두 두 개가 있구나. 아딱이 레벨이 있네. 뭐야 이거? 어 뭐야? 블루가 어, 있다. 어. 뭐야 저 팔이 생겼어요 어? 님들. 팔이 아니라서 줄줄어 찔드 w 이러고 아, 줄이고, 아 빨리 와아아 뭐, 아니비몸아자야 가자. 자 아, 아니야. 가자 가자 다시 가자 오오 어, 어, 뭐야 와 이거 끌어올려지네 이게 <웃음> 아니 나 지금 목 뚫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야, 솔직히 내가 솔직히 내가 구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오 어, <웃음> 올라 올라 올라 <웃음> 이거, 이거 한 명이 걸려야 돼. 이거 한명야야 야야 잠깐 야매이 와봐 와봐 와봐. 싫어 싫어. 자아 올라가. 나, 싫어, 됐어 됐어. 오우 싫어 나만의 공연 싫어어 둘이 둘이. 괜찮아 침착해요. 침착해 침착해. 아 개웃기네 진짜아 이거 케이 어떻게 아지어 저... 근데 게임 아이디어 팔... 되게 좋다 이거 팔다리나 귀여운데? 오호! <웃음> <어허! 웃음> 어, 뭐야 뭐야? 매... 먼저 갑니다! 아한 명이라도 배우니까, 죽으면 배우니까 죽는 거야? 와... 아리네. 음, 여기선 죽네 아 그냥 한명씩 가야되네 아저 먼저 아니.. 아니... 이거 그.. 한, 한 번에 한 가지씩 깔아뜨려 놓고것같데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탑 쌓아가지고 아, 탑 쌓아서 맨 밑에 사람만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자탑 쌓아봐! 그... 야, 그... 나야나 동시에 동시에 밟아야 돼 동시에 응. 야이 개새끼! 개세... 이거 오케이. 근데 움직이는 와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열쇠 먹고 그대로 내려와야 돼어 똥깻마스터 매데이터 너만 믿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외범 내 외범 너무, 자연스럽게 착지해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다 사람 목소리가 너무 작대. 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제 목소리. 말도 안는데 뭐야, 말도 안 돼, 도 누가 들어도 제일 커. <웃음> <웃음> 이거, 그거, 한 명이 뻗댕기고있고 야, 다 지무도 아, 내가 가자 나 이거, 야 어, 이거 있어, 야 있어.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저 먹어야 된다 어떻게, 이거 먹어야 어떻게 먹어야 이거. 먹어 이거 아. 어떻게 으, 어 잠깐만. 신축성 줄이고 자 갑니다 하이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잡. 아 됐어. 오케이. 아, 물려 물려. 아, 아, 이거 플야 돼. 아, 빨리 와. 아, 빨리 당겨. 아, 오지 말고. 오지 말고 가. 가. 아, 좀, 나까지만, 나까지만, 나까지만, 나까지만. 아, 아, 됐다. 아, 그네요 히히. 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절히 조절히 천천히. 조절히 조절히 <웃음>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오 내내겨야되나 내가, 내가 아니, 일자로 가만다. 까지이뭐 이제 딴긴데. 딴긴데. 네. 어, 됐다. 주사 빨리. <웃음> 한한판한판좀 지치는데? 아, 받 <웃음> <욕한 웃음> 어, 이건 뭐지? 야 어, <웃음> 이거 못 미는, 미는 거? 는 거, 는 거.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업고 갈수 있어, 이거. 자, 다다 위로 올라와 봐. 다 위로 올라와 봐. 오케이, 됐다. 나는 이 위로! 아, 밀지 말고!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어? 가자. 콧, 홍자야 오른쪽! 홍자야 오른쪽! 뭐지? Okay. 아니, 그 왼쪽! 에 okay. oh, 아, 가자! 다 간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안 돼, 기어. 죽고 있어 왜? <웃음> 내꺼야 어, 좋아. 가자, <웃음> 좋아, 좋아. <가자, 웃음> 로 올라. 거야. 이게 너무 야, 높으면 그래서... 안 되거든. 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가, 가, 가,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괜찮나? 어, 오. 됐어, 야, 왜 멈춰? 가, 가, 가, 가.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안 되면 <웃음> 말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아, 여기는 됐다. 내려와이 봉수 열 <웃음> 오늘 <웃음> 이거, 이거 시원한 그래. 먹어야 되는 야 잠깐만 어,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야리 머리 머야머야야야야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야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 야야야야야 야어 어, 내가 저로갔 어. 내가 어, 시간 뿜�い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야야 오케이 굿야야야 어,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아래부터 먹고 형님 여기 형님 여기 발판 구워 발판 구워 니가 나와 니가 니야아아야 빨리 시간 없어 <웃음> <웃음> 딱 먹었는데 열세가 갑자기 우리 까지 가야 돼. 김모 님도 누가 먼저 머리 올라가겠다고 아이야 손행. 지 내가 어떻게 도그막관겠다 그래. <웃음> <이 웃음> <웃음> <하자고>, <웃음> <웃음> 와, 우리 책도 없다. 죽을 준비하자.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어, 수고최용자 야, 니 먹지 마. <웃음> 너 발판해. 아니, 아니, 너 아, 발판할 때가 아, 제일 이래요. 예뻐. 아, 올려 보내 주세요. 됐어. 됐어. 다, 아, 어, 다 응, 나, 먹어, 다 나, 거, 나, 뭐, 먹어. 아잘한다 무슨 저기 너 먹어. 이제 열쇠다고 네, 네, 네, 네, 네, 빨리 내려와. 이 내려와. 가, 가, 가, 가, 가, <웃음> 달려 달려 달 달려 달려 빨리 빨리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네 아니 시간. 와, <웃음> 야, 나 <웃음> 진짜 <웃음> 이번에 <웃음> 실패했으면 홍자 두드려 패로 찾아갔다 진짜. <웃음> <웃음> 어? 뭐야 이거? 아들 뭔가. 아 잠시만 버튼 아, 눌러 버튼 눌러 야 눌러, 눌러, 눌러. 아 버튼 눌러야 돼요. 눌러, 눌러. 눌러. 아, 아, 버튼 눌러야 눌러. 눌러. 와. 한명 구함. 더더한명 구함. 여기 구함. 와, 나 어디로 가? 야 돼? 아. 야 시간. 자, 역할 분담에 내가 왼쪽 위에 있는 버튼 누를게 다들 알아서 잘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더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만약 시간이 늦네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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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뭐 <웃음> 일단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막막막막 어, 어. 뛰어 뛰어 뛰면서 착하고. 어자 그럼 메거터 이거 나나 갈게 갈게 어, 어. 갈게. 어어어 어. 이거 어떻게 먹지? 자자한번 점프해봐 점프해봐 점프해봐 점프해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주변아! 이거 음, 우리가 먹자 아, 우리가 아, 먹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라 점프 아, 해야, 점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우리가 하자 그냥 와, 뭐? 우리가 캐리하자 이거 어? 안되겠다 <웃음> <웃음> 쟤네 둘한테 맡기면안될거 같아. 눈치 빨랐다 그래도 이번 판은. 가자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한명 올라가야 돼. 한명 어. 한명더 올라. 한명더 올라. <웃음> 한명더 올라가.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아니 다,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침무등 침무등 올려 줘. 침무등 올려 줘.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맞다! 그렇지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고고고고고 그렇지 고고고 좀쉬야 잠깐 저걸 밀면 어떻게? 뜨거웠다 아니 진짜 개똥멍적이네아할수 <웃음> 있지 발판 너무 어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완벽해 어, 완벽해 열쇠 갖고 다시, 다시 왼쪽 다시 왼쪽 다시 왼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쭉 홍자야 홍자야 홍자 아니야 그거 그냥 가도 돼 그냥 와도 돼 그냥 와도 돼 오케 오케 오케 아니 저거 어, 어, 밀어버고 네.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아니. 안밀어도 된다니까 그가 발판으로 저쪽, 쓰면 저쪽. 너 내려 안내려!!! 진정해 진정 나가 <웃음> <진정해. 웃음> <웃음> <웃음> 들어가 아 들어가야되는구나 나멍 때리고 있었어 아 미안 나 방금 약간 사전부에 당해가지고 이명 들려서 멍때리린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불꽃으로 변해가는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지? 몰라 이상한 뭐? 배려같은게 생겼어 가보... 일단 가보자 아. 어? 일단 올랑이 받쳐줘야 되나 이거? 네? 아, 이거 홍자님이 레이저를 막아주고 뒤에 아. 어, 야이 개새. 나 멘토 했었는데. 아니 오케이. 이 게임 앞에서 너무 웃긴 게 여기 중에서 매드웨터님만 계속 침착해 이게 <웃음> 나 너무 웃기다 홍자님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돼어 그지? 올라와 지모등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어, 딱 가려 아, 아 좋아, 아, 좋아. 야 뭐하는 거야 와 <웃음> 아, 이게 되네? 야 와, 아, 가장 정상적인 그래. 두 명이 베리어 <웃음> 사, 아,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절대 준계하지 않겠어 게임캔한열심이기 때문에 오늘 막 갑자기 그 타이비 하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와 저거 건물이야 <웃음> 오버 오, 됐다 됐다 간병 가자 홍자님만 움직이 홍자야 가... 아니 그쪽 <웃음> 말이 플레이님 여기서 제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 <웃음> <웃음> 다 죽는 거야 진짜 오늘 <웃음> 트레버 <트레전도> 너 아, <갑시다, 웃음> 집합하는 거야 갑지다 아, 갑시다, 갑시다. <웃음> <됐다>. 열쇠 <웃음> 열쇠 열쇠 열어줘 <웃음> 가자 빨리 들어가 이 어? <웃음> <웃음> 어? 우와, 오, 뭐야 <웃음> <웃음> 어, 귀여워 귀여워 <웃음> 어, 귀여워 <웃음> <웃음> 어디 건지 <웃음> 뭐야 쟤는 1렬로1렬로 트레바스 <웃음> 어, 먼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 아, 야, 빨리 와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야, 이씨! 아, 씨, 이거 미리 가서 밀어줘야 되네. <웃음> 아, 죽었네, 이거 저짜도 죽는구나, 이거! 에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오, 먹고 밀어! 먹고 빨리 올라가! 이 게임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혼자 눈에 띄려고 하면 무조건 죽어. 최선아. 비러비러비러 비러비러비러비러러러러러다오 제발 제발 진정하 불안해 죽 여기서 보내 다들 다 욕심낼 거 아니고 무슨 바는거 너무. 여기서 보내 뭐야 이거. 미세 컨트롤. 오케이. 됐다. 들어가세요. 들님 해도 돼요. 아아 끄더던. 네, 아이 게임 해는 기능 있으면 웃기겠다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이게 어. 뭔데? 아, 결정되네, 오케이 아. 2, 1, 땡... 아, 깜짝... 아, 깝다야 되는 거야? 뭐야? 가장 0초에 가까울 아, 때 누르시면 돼요. 4... 0.4초로 다 하면 되겠어요 네, 다 0.4초로 해야 돼요. 1, 1 0 2 <웃음> 예! 어, 저기 저 사람 불량 0.13 뭐야? 아, 그럼. 이게 나지. 아 왜나나이 아 용적... 0. 왜0 2 9안 맞아? 0, 0, 아 0. 2 <reeveV2> right. 9도 대박 대박 대박 최고 <웃음> 최고. <다네>. 아, 최고. <웃음> 아 최고 <웃음> 아이고 우리 홍자 잘했어요. <웃음> 아니, 추모 등님 0.63 뭐예요? <웃음> 아, 제가 좋아하는 지간 모아다 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어, 어이 잘화진다 크기가 저 커졌어요! 아핰 귀여워 어. 야 비켜봐 어? 아 막지 말고! 하하핰 <웃음> 아, 이이라고 욕한 사람들 아, 나와 아, 알아. 저기, 알아. 이거 아니, 그냥 올리브한 상태로 돼. 맨 밑에 있는 사람만 밟으면 될것 같은데? 어. 오세요 저 저기 뭐냐 파란 분 어.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예. 혼자 돋보이고 아, 싶다네. 싫어, 싫어. 네가 주인공이 될수 중간에... 있는 절호의 기회야, 빨리. 이거 나야, 이거 그렇지. 아왜 <웃음> 아, 내려와? 아니 올라와. 아니. 괜찮아요. 한명 없어도 됨. 가자. 어? 오케이. 아세명 필요하다. 세 명이 필요하다. 세 명이 필요하다. 거절한. 점프! 점프! 그렇지 가자. 가자! 나도 보내주라 어? 잠깐만! 진짜 못생겼다 아, 내려, 아 내려가는구나 여기 깜짝이야 <웃음> 가자! 어 뭐야 이거! 당신은, 오, 무슨, 당신들은 뭐야. 나를 소중히 하지 않하지 제가 먼저 죽일까요? 뭐야 이거 어 열쇠가 안박혀어 안 <웃음> 잠깐만! 무리 하지 마. 줄여 줄여! 와. 줄이고 와 줄이고 와몸 줄이고 와 줄여, 줄여. <웃음> 꼬꼬마 아가들 귀엽다, 우리 같이문 열고 들어가볼까요? 5,4,3,2,1 <웃음> <웃음> 우리 꼬꼬마 친구들 뭔가 무섭네요 <웃음>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귀엽다. 빨간색만 밀수 있나봐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똑똑해 똑똑해 오, 올라가도 밀어지네 어 귀엽다 아, 오시오 어떻게 가지? 내, 내가 골라 어, 가야 와지. <웃음> 어? 나는? 자자 어? <웃음> 어, 자. 자, 자, 자. 나나기로 미는 게 맞나? 아, 나 낚였던데? 음. 나 여기 어디야? 뭐야? <웃음> 어, 킬 <왜> 켰어. <웃음> 야, 볼 타고 살 켰어. 아니, 어, 됐다. 아니잖아.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어, 근데 메어? 그렇게 밀면 안 돼. 자, 드가. 뭐, 저... 아, 그거를 위해서 떨궈서 풀려을올라올수 아아 있게 해 줘야 되나아 뭔가. 게 이게... 침착하게. 좀 돼. 좀 돼. 절대 안 떨어지게 됐다. 됐다. 떴다. 됐다. 됐다, 됐다. 그다님 여기 여기 빨간 거. 오케이. 어. 아나 저기 어, 가야 되드데젬 님이 먼저 밀어 주셔야 돼 보자. 이거 아야 되나? 아, 쌓아야, 쌓아야, 쌓아야, 쌓아야, 쌓아야, 쌓아야, 쌓아야 돼, 아야 돼. 자, 일단 오케이, 혼자 오케이.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점프. 오. 그렇지. 일단, 일단 어, 형 썩고 치무든님 썩고. 가자. 음. 올라와 같이. 오, 오, 오 됐다 오, 그치, 그치. 오케이. 이 파란색 아, 밀어. 그걸 그대로 와. 무든 밀어. 그대로 쭉, 쭉, 쭉. 어, 잠시만. 아. 너 내려면 오안 돼. 이거 열쇠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잠시만 잠시만 그런가? 이거. 일단 가보자. <웃음> 많이 신 <힘겨진> 아! <웃음>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완벽해 완벽해. <웃음> 점프. <오>!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명재 아예 잠깐. 만무무등 치무등 무등이 위로 오세요. 오케이. 아, <웃음> <아야> <웃음> 떨어진, 오호 떨어지는 줄. 어? 됐다. 이거도자자자자자자 <웃음> 자. 그렇지. 싹.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오오오 어차피 아, 계단이어서 괜찮아 괜찮아 어쭉욱 그래, 이러고 어, 오케이 됐스 많아 가자 아, 벽에 와 진짜 되네. 완벽했다 완벽했다 아었다와 매드웨터님 아. 개쎄다 <웃음> <웃음> 어떻게 ㅋ ㅋ ㅋ ㅋ 그러네. 듬직하네 좀 재밌는데요 이거? 이번 챕터 괜찮은데? 어아좀 귀여운데? 머야되고 아 제가 수고! 안 잠깐만.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가가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가하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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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이거 아니, 먹어지지 아니, 아니, 어 아니, 됐어, 아니. 됐어 됐어 됐어 오, 됐어 빨리 됐어 빨리 가만 있어, 있어. 가만 <웃음> 있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됐어 가가가가가 <웃음> 빨리빨리빨리 가, 가, 가, 가, 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웃음> 아니 플레이어 오빠 개웃기네 가가가가가가플레이 <웃음> 왜요 개그... 답답 급야야 얼마나 <웃음> 답답하면 <웃음> 그러겠니 아니 나 잘하고 있어 근데 나 의외로 나트롤지 거의 안하는 거 알아? <웃음> 그래 훌륭하다 아, 솔직히 내가 제일 제대로 하고 있다 넌넌 진짜? 넌 진짜 죽어 <웃음> 외드에 점프! 뒤에 있는 사람 지나가야 돼 어어어 어 잠깐 뭐야 잠깐! 에이! 에이. 방금 에이. 방금 <웃음> 뭐야? 자 침희도, 침희도 먼저 침희도 먼저 아그 아까 올라가 간다 간다! 오케이! 점프! 그렇! 오, 오 좋아! 완벽! 아 그냥 와다다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러 머리 다가 머리.. 머리 가지고 떨어졌어 내가 갑자기 아, 이렇게 된다. ㅋ ㅋ ㅋ ㅋ ㅋ 다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맞아 맞아 자 머리 위에 있는 두 분부터 빨리 점프! 그렇! 오이고C! 와죽음네 ㅋ 난 갔어! 내점못 아니야 방금껏? 어어 아, 잘했잘했어자 하나 둘셋헤와 잘했다 이번은 진짜 잘했다 야, 야 앞으로 아, 이렇게만 하자. 하자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해 ㅋ 근데 나 의외로! 열심히 하는 타입이야! 누르지마 누르지마 야 개생 빨리 가 왜왜 okay. 왜 길을 막고 있어 빨리 꺼져 뭐가아야이이플레이을했플레이을했 <목마> <씨! 목마> <목마> <플레이비그리스! 목마> <목마> <목마>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진짜 길막아람 와야아 버튼이 오, 왜 이렇게 많아 흔들렸다 돼. 어, 어 둘이 둘이 일단 싸워봐 오케이 기다리 기다리 해해해 그렇지 어어 블레이빙 점프 블레이 먹을 수 있겠는데? 내가 먼저 갈게 흐흐흐흐흐흐 오오... 이상한 신 신음 소리 내지 말고, 아... <웃음> <웃음> 느끼지 마, 느끼지 마. 아, 끝났다. <웃음> 근데 재밌다. <아유>. <웃음> <재밌다네>. <웃음> 재밌다. 아니, 아직도 스테이지 6개 남아 있는 걸 싫어합니까? 아, 그러면 골라서 해볼까요? 나 저거 안전모 너무 귀여운데, 한번 안전모부터 아, 해보자. 끝, 레트로 게임, 레트로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오오. 오오. 이거 어떻게 바꿔? 오오. 스페이스. 오케이. 내가 또한 테트리스 할지. 그 죄송한데 파란색 눈 걷다 쏜. 이거 열심을 아, 해 진짜. 아니 신무등 벽. 진짜 저 새끼. 저 <웃음> 새끼 나왔다. 나나 <웃음> 나 열심히 똥 치우고 있어. 오케이, 오 좋아 오 좋아 오. 아, 어, 이느낌 좋아 뭐. 흘림 나와 흘림 나와. 어, 어 나와봐, 잠깐 나와봐. 어 빨리 먼저 먼저 꽂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공 치울 수 있어. 어 좋아. 어 아, 좋아. 진짜. 아! 내 아! <웃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잠깐 잠깐 잠깐. 야, 아이고. 자, <웃음> 아, <웃음> 어이 마음이 급해지네. 아, 못했어, 어, 어, 어 정신 없어. 어 정신 어, 없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 돌파할 수 있어 돌파할 이거 내가 될게 이거 내가 될게. 어이 어이 어. 아야 치면 안 돼. 망했다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아 두줄남기고! 어, 어! 어! 아 이게뭐야 <웃음> 난, 난, 난 이거 잘못있다고 나한테 하지마라 <웃음> 야 어떻게 그렇게 싸았냐 진짜 대단하다 나 <웃음> 어, 저기 갈게 어, 저기 어. 갈게 저기 갈게 저기 갈게 오케이 오케이 다버리야. 오케이 아이 아, 너무 잘하고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 첫판는 왜그런거야? 어디. 잠시만 저기 꽂아야될것같아 취부등 <웃음> 너 뭐해 빨리 안꽂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오... 아, 한줄 아, 끝! 야아아아아대너대고대 봉쇄 x 뒤지기 싫으면 <웃음> 나와 <웃음> 제, 죄송합니다 누님 <도님. 웃음> <웃음> 네네 아쏘리야아 아, 아, 죄송해요! 자두 번째는 또 무슨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두렵군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돌깨기아돌깨기 아, 이래서 레트로 게임이네 그러네 게기 없다 아니 각자 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돌아다니지마! 돌아다니지마! 휴보 는 가만히있어 <웃음> 아아공 하나 붙잖아 내꺼? 내꺼? 내내 거, 내 약간 엄마의 한숨소리 나왔어 에이벌마이벌 <웃음> 아, 추워도 그냥 혼자 닫치기 아이 하시죠. 아이볼. 네. 그래. 아이 뭐야, 애가 아이 놀고 볼. 싶다는데 어쩌겠어. 아이볼. 아이 아이 에,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웃음> 마이. 오. 됐다. 됐다. 어, 오케이.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래도 원투에 했다는데?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머리로 아 머리로 공잡고 계시는데. 끝다 <웃음>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빨라졌다. 아, 아까보다 스피드가 빨라지네요. 오이 어, 너무 빠른데? 아지밥이지 정도. 여기 넣을게요 넣는다고요? 뭐? 뭐 드려요? 뭐 <웃음> 어, 드려요 뭐야 아 <웃음> 소름끼치네 아, 그래? 왜 그러시죠? <웃음> 무슨 생각을 하신 거죠? 와나나좀 이쁘게 닦고 있는데? <웃음> 말해요는 뭐야 <웃음> 말해요? <웃음> 오, 야, 오, 되게 빨리 끝났다. 오, 잘하니까 는 금방 끝나네. 순간 매운 향기가. 뭐야. 순자야, 들어가. 나어디있어 아, 여기있다 백화백화, <웃음> 마이벌, 마이벌. 마이벌, 마이벌, 마이벌. 오 어, 야, 야, 야, 야. 저, 저 어, 느낌표를 터지는 아, 건가? 느낌표 깨면은 뭐, 아이템 나오나? 오, 탄이지 않아. 주변이 버벅 버튼 터진다거나. 아, 그거다. 그 공개수 넣는 거. 아, 그런 거 같아. 어어 음. 맞는 거 같아, 그거. 지무등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재밌다! 쟤 아까 모자란 애 같아. <웃음> <웃음>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약간 모자란 애 같아. 어? <웃음> 어? 약간 모래 주워 먹을 것 같은 친구야. 어? 어? 뭐야? 어? 아니, 잠깐만! 어? 아니, 저 건, 어? 아. 아, 저 건드리면은 아, 고개서 속도 증가네. 되세요. 아. 그래 네. 나쁘지 아... 않은데? 속도 증가? 각자 하나씩 맞다, 그냥. 아! 쟨 진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못하냐? 어 야야야야! 어! 와! 와! 와! 와! <웃음> 움직여 움직여 안돼! 라스트 라스트! 와! 어 조심! 어, 어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된다 이거 된다 된다 될까 될까 될까, 아, 될까? 될까? 그렇지! 될까? 와! 아... 방금 누가 포효하지 않았어? <웃음> 이설은 <소리를 웃음> 이서룡이 나타났네. 농담. 뉴박을고, 뉴박을고. 핸드 기믹. 갑질이가 음. 슈페스바로 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이걸로 치무등님 뭐, 폈수 있나? 어? 어떻게 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어? <웃음> 어떻게 쏘는 어.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소환하는 거네. 그러니까 아, 총을 맞춰서 총 색깔이 바뀌면은 어. 소환할 수 있어. 치무등 아. 빨리 쏴줘. 지금, 지금. 지금. 좋아 아아 어? 아,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 어, 오케오 아아 잠깐만 맞춰? 지나가실 어? 분 아예 <웃음> 내려와요 플레임님 님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야, 오 야, 내가 홍자님을 또... 총에 가두고 왜안 따져나 어, 내가 또 가두고 갈 수가 있네 나도 나도 맞춰줘 어? 나도 맞춰줘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일단 오케이 됐다어 됐다. 네. 신기하다 나좀 보내 봐. 보내 아닌가? 아 아. 뭐? <웃음> 아, 일단 아 아무나 싸봐. 어. 아, 뭐야? 아니 벽에다가 맞춰야 되일 일단 여기서 다 가야 될 듯. 이거 이거 사다리로 가야 돼. 사다리. 사다리. 가야 할 듯. 뭐야? 내가 네 점프.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나 우리 우리 잡고 소환. 야. 벽! 벽! 오른쪽으로 더 가! 오른쪽으로 더 가! 야. 아니! 비아니 씨발. 괜찮아요 어차피 여유로워 이거 아니 일단 우리끼리 어. 서로 그거좀 서로 우선이. 잡아먹죠 일단? 아! 아! 잠깐만! 그그그 그, 그 칠무등한테 쏘면은 그게 벽 역할이 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네 자 아! 어! 아. 어. 내려와 내려와 홍자야! 네! 꺼져! 아니 씨발. <웃음> 나도! <왔을 때야. 웃음> 나도 보내줘! 오케이! 땡큐! 아! 아니 저기 아, 있었네. 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어? 홍인어 <목소리> 네, 그대로 들어가면 저요. 어떻게 돼? <웃음> 마, 마, 마, 아 까비 안 들어가지는데? <웃음> 안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잖아. 아, 총에 누가 들어 있으면 안 들어가지는구나.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 어? 뭐야?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거다. 건가? 받아들일 어나나나붙을래홍자야 믿는다. 어! 하!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아 좋아! 좋아! 나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빨아들아전아 좋아! 좋아! 좋아! 어아니아여아야아게아야아 좋아! 좋아! 오아이아 좋아! 음아음아음아 좋아! 좋아! 좋아! 나아 좋아! 좋아! 와아 좋아! 좋아! 나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 다받 <웃음> okay, okay, 아, 줘오케이오케이커 아, 커 쪽! 아, 이 쪽! 아, 이 쪽! 네이 쪽! 아, 이 쪽! 아, 이 쪽! 아, 이 쪽! 아, 이 쪽! 아, 이 쪽! 이 쪽! 이이 아, 아, 빨리, 오, 빨리. 서로 빨아들이면서 지나가야 돼. 그리고 피어 그런가? 아 그러네. 아 오, 어, 빨아들이고. 아이고이씨. 아니 서로 빨아들이면은 흡입력이 애매해져서 또 이렇게 떨어져. 아 음, 네. 서로 서로 빨지 말죠. 아 그렇게 말이 말이 이상해. <웃음> <웃음> 그렇게 말하니까 <웃음> 자 이게 삼 아, 점다. 어, 서로 <웃음> 빨지 말죠. 오케이요. 그러면 어. 일방적으로 빨게요. 어. <웃음> <웃음> 됐다 됐다 어, 됐어 나 에이 에이 혼자 이제 빨아들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이거 뭐야? 상자는 제가 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형이 쏴봐 내가 아, 맞을게 야야야야그 상자를 줘봐 잠깐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아, 아 다시 아, 그냥 야. 상자 버려야되는건가? 짜빈까 그렇지 됐다 오케이 아, 근데 형, 이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있잖요저 하나 고백할게 있는데 예? 제가 여기 하나 터뜨렸어요 박스 아아아아 <웃음> <웃음> 여기 하나 있는데 제가 <웃음> 우와. 합니 <웃음> 죽어 올라가... 빨리 책임지고 올라가서 죽어 올라가서. <웃음> 죄송합니다 얘도 빨리 말했어요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언제 말해야될지 몰랐어요 <웃음> 아, <웃음> 이제 이거 다 한사람이 다다다 다, 다, 담아 나쏴 나 그렇지 야 됐다 아야아저 예, 먹어됨 오케이 네, 아 고. 자맨대아 떨어지는구나 됐어 이, 이 쏴쏴쏴쏴쏴오 좋네 나는? 나 이거 맞춰야 돼? 저거 떠,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거. 오. 오오 사다 오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커먼 좋아. 근데 우리 어떻게 가죠? 커먼. 어? 아아아! 먼 커먼. 커먼. 한번 떨어지. 못 바로 떨어져, 바로 떨어져, 맞힐 떨어져, 때까지. 커먼. 커먼. 됐다. 오케이 나. 떨어다어다떨어다 커먼. 어. 벽에 쏴줘 벽에. 벽에. 벽에. 아니 나한테 쏴, 아, 나한테. 아, 나한테 쏴야 돼, 나한테. 어어 아, 아, 됐다. 이거 타이밍 되게 좋쟤왜 저래 야, 관심 안, 안 가져 줘도 어, 계속해. 어지 마. 팔지 마. 어 저기 잠깐만 카운트다운 있는데? 어? 자.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뭐야 뭐야 뭐뭐 뭐 했어? 방금 발판이 조각 는데 배틀턴이 더 빨아졌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예. 오케이. <웃음> 자, 자. 나나 누른다. 누른다. 예예예 예, 예. 이거 여기 와. 태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치그치 지아 그치. <웃음> <에? 웃음> 뭐야 저 저렴한 비명소리 버튼 누를까요? 다다 다 올라와야 되는 오, 것 됐다. 같은데? 어? 달려, 달려, 아, 이 상태로 가야 되는구나! 야야 야, 빨리 와봐! <웃음> 빨아들여! 빨리! 빨아들여! 빨리! 안녕! <웃음> <빨리! 웃음> <웃음> <웃음> 됐어! 이, 일단 보자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하하 <웃음> 아래쪽에 버튼 하나, 하나 있고 저거를 맞다, 맞다. 상자를 맞다. 가지고 어? 야, 이거 어떻게 눌렀냐? 아니 근데 상자로 오. 눌러야 돼. 저거 상자. 상자를 밀어 가지고 아! 자로 아 <웃음> 누르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상자는 오케이. 못 빨아들이나? 빨아들 상자 어, 빨아들일 수 있어. 상자를 빨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아, 딱 누르면 되겠네. 아, 어, 됐어. 어. 맞네맞네 자, 여기에서 날아간다 다시? 지금, 지금. 와우 쩔었다 야 잠깐만 나나 빨리 들줘야야야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지마 타지마 하지 다음 컷다 다음 이미 망했어 <웃음> 내가 버튼 누르고 버튼 가자 이거 다 뛰어 내려야 뛰어 내려 뛰어 내려 뛰어 내려 뛰어 내려 오아 잘했다 잘끔했다 이 번고 월드 클리어 깔끔 볼 파크 아, 재밌겠다 피지컬 시험 아, 아 피지컬, 피지컬 야, 야. 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 강제 피지컬 막음 다 하고 아. 있는데 아, 아. 아 이거 다 피해서 여기 공을 맞춰야 되네 에이, 유리병을 맞춰야 아 올라가지 마 내가 점프가 안 되잖아 아. 아. 너네 진짜 아. 못한다 아. 아니 나 이제 두번 맞았어 나한테 그래 어? 뭐야? 속도가 아, 빨라졌어! 아못다 아플 레인 진짜 못한다. 아플 아, 레인 진짜 못한다. 아플 레인 진짜 못한다. 아, <웃음> 아, 미안 미안 미안 왜 미안 미안. 아왜 내게 게 빨라. 공 진짜 개개 어려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웃음> 야 이거. 야이거이거 범인찾기 개꿀맵인데요? <웃음> <웃음> 범인찾기 썸거든. 이걸로 밝혀졌다. 아, 내가 기울이 기네. 야, 기울이. 거 재밌겠다. 아, 제가 기울입니다. 아, 빨리 빨리. 안전님. 자, 자, 자, 자, 자. 오! 어,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어. 바닥에 닿으면 안 되네. 됐어? 깨지는 듯? 나! 나! 아 네, 홍자야 비켜 봐. 비켜 봐. 비켜 봐. 홍자야 비켜 봐. 홍자야 비켜 봐. 지금 빡 빨리 노려 올라올라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왜 지금 때? 자 자. 아, 됐어. 오 됐다. 바로 개웃기네시 홍자야 비켜. 봐홍자야플레님 누구보다 당급했어. 여기 다들 캐릭터 특성 나오는 거 같아 느요 지금. <웃음> 어 잠깐만 이거 바닥에 닿면안된나 바닥에 나면 안돼 이거? 야, 최대한, 최대한 안터트리면서 안 앞으로 가야되네 아 <웃음> 몇개 안남았다 이제 <웃음> 야그 수많은 공나 어디갔어? 오! 아, 네, 아 어, 아 아이고 씨 내가 밟아 뻥 내가 밟아 뻥나아여덟 아니고 시발! <웃음> 왜 이렇게 터 오! 막타. 살았다 살았다 <웃음> 아저 새끼 자꾸 어디가 어, 어, <웃음> 어, 야가만있으 <웃음> 어, 어,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오야저공 살리면 돼. 오 완벽해 지금. 시나리오 완벽 에이 <웃음> 됐어. 그렇지. 아잘 막. 떨어졌 오. 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 야! <웃음> <안 돼. 웃음> 어, 각자 하나만 봐! 이름표 붙어. <웃음> <하나는 웃음> 좋아. 나, 나, 나 이것만 볼 거야. 나 이것만 볼 거야. 난 뭐야? 난 뭔데? 나 몰라. 어디 가서 어, 내가 어나 나 몰라. 시발? 놓쳤어. 어. 야, 그냥 가까운 어. 거 해. 가까운 거. 무드등이로 사봐. <웃음> 나 어디 또? 나 어나안 움직여. 나 어딨어? 나너두 번째, 두 번째 <웃음> 인마귀여운척 하지 마. 짜증 나니까. 무드등이 다 봐. 나안 움직일 이제 가도 될거 같은데? 어, 가가 가. 가가 가. 가. 가, 가. 내가, 내가 공 가지고 갈게. 많으면 좋아, 공 많으면 좋아. 가! 가! 머리로 잡았다? 아, 왜 이렇게? 아이스! 좋아! 그대로 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 쭉 가! 쭉쭉쭉! 쭉쭉! 쭉 가, 쭉 가, 쭉쭉! 가, 쭉 쭉쭉! 하나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괜찮아 네네그 이미 네 죽은 네 공이야! 포기포기포기 그거 괜찮아! 공 말아! 빨리 가라고! 우와! 저거 뭐야? 아아 이사님 이거... 뿡이? 하나 뺐다 하나 뺐다 하나 뺐다 오우 야 7호등 진지하게 하니까 잘하는걸 아하 제가 이기던 실력이 있습니다! 야 오른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그렇지!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막> 하나라도 살자. 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됐다. 잠깐만 뚫으면 돼. 잠깐만 뚫으면 돼. 됐어 야, 네.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빨리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웃음> 에? 오잉. 아 공이 다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 길이 열려도 아. 공이 없어지면 안 돼. 아니면 빨리 나와요, 들어가고 아니 빨리 들어가. 그래? 아니면은 그그 그 게임 오버 되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가야 돼. 열쇠 나와. 아 열쇠 바로 열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다 아, 막혀 있어. 는데 어떻게 열어요 문을? 내일슨이 오늘 처음으로 하냈어. 그렇지. 야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넘어가. 홍자야, 홍자야, 홍자야, 홍자야. 그냥 와, 그냥 와. 빨리 와. 그냥 가, 그냥 가. 야, 빨리, 빨리. 빨리. 한방 살리고. 열쇠 줘봐! 열쇠 줘봐! 열쇠 서로! 됐어 들어가! 나막다 안열린다니까 서로 열쇠 아래 어색 어색 야이 게임을 할수록 상처만 남는거 같아 Dopo. 뭐야 저건 어? 튕겨야 되나봐 머리로 미친거 <웃음> 아님? 어? 미치? 어어 <minimum> <진짜. 웃음> 어, 어, 받을 수 있다 머리로 점프를 <웃음> 해야 되나? 잡고 바로 왼쪽 어, 점프 뛰면 아! 튕길 수 있어. 가네. 점 점프 하지 말고 그냥 가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 너무 그그 빨라 공 튕기네, 다시 다시. 튕기 봐. 토마 하얀 하얀 아까비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웃음> 말하지, 마. <웃음> 말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그렇지. 어 뭐야? 아! <웃음> 야 이거 어떡해! <웃음> <웃음> 진짜 에바네! 한 이거, 번만 튕기고 머리 대고 있어 봐이 튕겨서 맞춰야 되나 봐와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저 병을 깨트리는 아, 게 아니라 병 안에 공이 우리야? 들어가면 되는 거였네 아. 와한 번만에 돼서 알았다. 다행이다 와. 아 이번에 진짜 제대로 팀플 했다 진짜 와 어, 완전 진지했어 아, 이제 아, 뭐 아, 할까? 아, 하이파이브! 났나요, 우리? 하이파이브 가자! 투 플레이어스 2대 2사고 나눠서야 되나? 어 뭐야? 뭐야? 어? 두명 가자. 아, 없가 어, 그래, 어, 아야. 저 사람이세요? 어. 아, 대데이님 우리 쉬고 어. 있을까요? 어. 저는 포도나무입니다. 야! 야!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다. 아, 오. 에? 버튼 누르니까 아. 바뀌었어. 교대. 아. 아. 아, 좀 실락을 하어 뭐야? 어. <웃음> <웃음> 죄송, <웃음> 죄송. 야동 보고 있었지 너. <봐로> 아니야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나음 거, 다음 거, 다두개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지그 다음 지그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아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아 거, 지말라고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거, 다음 거, 다 거, 다 다음 거, 다음 거, 거, 다 자, 거, 거, 한번 사라지는 거, 거, 든 아니 아니야 사라지는 거잖아. 어마, 오, 오케이 오케이. 그 그래, 잘했다. 좋아. 어. 음, 오. 어디까지 아니 아니 아니. 가가 누르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어? 뭐야 그냥 아, 되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됐냐? 또? 나 이게요? 그냥 아니 커됐는데 뭐야 이건 크 크고 작고가 별 상관이 없었나 분데 열아홉 분. 해볼까요? 됐다. 이게 약간 아, 그거가 보네. 할 계속 이제 할발발 가지고 계속 교체하면서. 그런가 봐. 그래, 태그 태그는. 와 이거 섞어서 이렇게 해주네 조합을. 뭐야? 이거 맞먹어? 머리 들고점 점프 점프. 점프, 하, 점프. 내가 점프 할때 머리를 말고. 점점점점점 점. 오케이. <웃음> 오구야 어,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되나? 이거 우리 둘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야! 내 머리 밟고 아, 취무등이 올라가면 돼 오케이. 간다이 야! 내가 할게 간다아악!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아, 아, 야. 이 캐릭터 밟고 막 서로 막 점프점프하는 거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여기 올라와봐요 왼쪽 왼쪽 올라와봐요 아야야내 완전 제안 맞아. <웃음> 아니 오른쪽, 오늘 오늘 아, 진짜 손발 안 맞는다. 와 <웃음> 진짜. 올라가라고, 아니 이거 은근히 잘안돼 이거. 나 아니 오케이. 올라 아, 네, 내려가내려가서내한테밟아줘요 <웃음> 오케이. 예, 오케이. 아니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위로 네, 올라갈 때 네, 점프를 네, 해야지. 그래. 메데터가할수 있어 이런 건. 음? 오 좋아. 오! 갑시다. 뭐야? 오더라고 아어 자, 둘이 동시에 화살표 화살표를 올라가는 거 눌러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음. 틀리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 오케이. 아 이거 뭐라고 집중해서 보게 되냐. 어거! 됐어. 꺼져! 오! 다들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 진지하게 하는거 같아 어, <웃음> 아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막 <웃음> 소리치르고 안들어 솔직난더 트롤 뭐. 짓 하고 싶은데 뭐야, 이번에 뭐야. 계속하면 진짜 죽을거 같아서더못하겠다나 지금 막혀있거든? 어 홍자 올라가 어 됐어 어, 어, 어, 어. 어. 하이? 레드웨트님 하이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밀어줘야되나? 아니아니야 그거 타고 아니, 위로 벽, 하지, 어, 지금 보, 벽이 보이지가 않아서 지레짐작으로 해야되거든 어 둘이 어, 뭐야,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나 엘리베이터 어 뭐야 <웃음> 이거 뭔줄 알고 해 이거. 아 이거 좀 이거 좀 재밌다. 지금 상자거든 이거 둘이 같이 밀어야 돼 둘이 같이 밀자고. 어, 나도 밀고 음. 있어. 됐어 됐다. 오케이. 뭐야? 왜 나만 보라색으로 모임? 뭐지? 어? 나만 약간 보라색으로 보여있는데 뭐야? 어, 뭐야. 둘, 둘좀 둘이 쳐줄래? 저 위로 올라가서 뭘 밀어야 되는 건데? 아 잠시만 잠시만. 어? 자, 잠깐만 설마 또 그건가? 잠깐만. 아, 아까, 아 잠깐만. 거기에서 왜? 점프해서 올라가지지가 않네. 어 뭐야? 어 아. 아, 아 두, 두명 밟아야 되는 그거네. 아, 재밌네. 안 들어오세요. 됐다. 어, 안 됐다 아 음. 그렇구만. 직접 보니까 운 맵이었네. 오, 또 어둠 맵이다. 영야아 아! 님하고 나야. 어떡하지? 아, 됐다, 됐다. 오른쪽이 구인데 오른쪽 구덩이야. 아니 가지 말라니까 이 멍청. <웃음> <웃음> <웃음> 이쪽 보자 이쪽. 근데 한 번도 저기 닥을 건드리지 안되 위로 올라가 봐. 왜 돼서? 어안 올라가죠. 저기서 아저 구덩이 있는데서 점프로 잘 가야 되나 봐요 이거. 점프 점프. 그렇지. 오된다 오. <웃음> 오, 모르겠네. <웃음> 오. 뭐야? 이거 나 밟고 가야돼 나 밟고 가야될거 같은데? 아닌가? 어 그냥 됐다. 가네? 어밀수 어, 있는 되네. 벽이다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아 홍자님 우리 태비가 어, 아주 좋네요 근데 큰일났음 왜요? 뭔가 기분이 별로임 아 잠깐만 저거 저저 둘이서 아니. 올라갈 수 있어 어 지금 지금 아, 저 홍자가 아, 있는 발판 어, 저거 둘이 밟으면 올라간다니까? 것. 두 명에서 올라가는 거. <웃음> 아 기분이 별로라잖아. 안 해. <웃음> 어, 아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 4, 3, 2, 아, 2. 시, 나 화장실 나, 갔다 올래. 아, <웃음> <눈이 뱃. 웃음> 달래면서 해야 돼. <웃음> 오케이. 됐어. 와, 야 잠깐만 그렇게 가야 돼? 와. 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발판, 발판 두두 명이서 올라가야 돼서. 아이 씨발! 오개 잘해! 개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게임신 강림했어! 사실 형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형자야 씨발! 형제? 형제 아닌데? 중간에 뭐 있어? ]Hayon? 들어가봐 들어가봐 저거 봐! 형제 아니잖아! 아이고 대리네! 너개 누? 뭐야 귀여워! <목소리> 와 이거 뭐야? 어지안어 <웃음> <왜? 웃음> <웃음> 어, <오실던, 웃음> 뭐야? 야 어떤? 디아 워터 뭐야? 가까이 가면 생겼나? <목소리> 아 이거 이거. 아야 이거 천천히 안 가야 돼. 찔끔찔끔. 아안 깨게. 아,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신기 어, 불편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징어, 오징어 게임이면. 네. 빨리 와요. 야 피하면 어떻게 되지? 피할 수는 있어?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아 반칙 쓰지 마세요 아니 잠시만 이상한데? 누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어? 아, 가셨네요 점프하면 아, 아예 안 되는 건가? 문제가 많다 아 점프하면 <웃음> 바로 반응하네 아 미안 <웃음> 방금 상초점! 아 점프하면 바로 반응하네 <웃음> 이거 어떻게 해? 어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올라르는거에요문 여는.. 너 본적이 없어 나 그거 그냥 열쇠 갖다 뭐? 대면 열려 뭐야? 홍천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웃음> 나 방금 다시 나갔어 하하어 <웃음> 아, 아, 아, 뭐야 이거? 귀여워. <웃음> 어 뭐야 배달사님소리여 <메달스님> 안경 <웃음> 안다 미켜드릴까요? 어디가라 어쩔자라! 신호등 뭐지? 아 저때 움직이면 안되는건가봐 아닌가? 그건 아닌데? 아맞는데어 뭐야 얘 밟을 수 있네 바뀐다 잠시만 이거 봐 그래. 움직이면 안 되네. 아, 맞네, 아 맞네. 무궁화 꽃. 맞. 밟고 가. 멧돼지님 방금 뭐라 하셨죠? 아니 배대... <목소리> 밟고 가지 말라고랑 따증이랑 합쳐져가지고 욕처럼 덜진 거예요. 멧돼지. <목소리> <목소리> <마법이 써가 봐. 목소리> <목소리> 멈추려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멈춰서 떨어져 <목소리> <하나 더>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방금 봤어 나? 너무 귀여웠다 방금 뭐야 아왜 움직여! 안움직였고 말도 하지마! 이거 음성인식 게임이야! 말하지마! 말하지마 그래! 빨간불이 때는 말로 조왜 다같이 죽여서 얘기해! 왜 움직여! 오케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무도 움직이지 마. 나 한국인이야. 나 한국인이야. 아. 오케이. 어. 어.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빨리 싫어. 빨리 가야 빨리 가야 빨리 가야 어, 이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오케이. 아. 말아쳐 지는거전 나을까? 다한 번에 대좌하자. 다 같이 진짜 조용해지는 거 너무 웃기네, 이거. 가자. 조용해.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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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빨리 밀어 밀어밀어, 밀어 밀어 밀어 친구들 야너왜 눈이 나갔어 밀어, 밀어, 오케이 밀어, 오케이 밀어, 오케이, 오케이. 막지마! 막지마! 어, 됐어 <웃음> 빨리, <웃음> 빨리, 들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아, 아! 빨리 난난 모름 아악! 빨리 들어갔 남답한다 빨리 들어 아아 와매데이터 화내는거 오랜만에 본다 뭐라는 거야 사람 말좀해 안 들켰어 방금 뭐야 어, 이게 밀어내만 심장 그게 있문에 그래. <웃음> 방금 슈 살짝 움직인거 봤는데 와 진짜 내가 가장 <웃음> <갑자기 웃음> 놀랐네 빨리 가가가가가어 멈춰 남장 왔지롱 들어왔지롱 오오 야야야야 엄마 영재 어떻게 한거야 돼? 아 어떻게 나오는거야 저거 뭐야 저거 아 어... 봐야 돼 봐야 돼아 네? 보고 봐야 있어야 봐야 돼. 되는구나 눈 가리고 있다 오케이 아 내가 보고 있을게 가 보고 있어야 돼가가가가가가가가 가, 가, 가, 운... 가, 가, 가, 가. 우는 천사 같은가 오케이 우리가 보고 있어 우리가 보고 있어 올라와. 우리가 보고 있어 끝까지 보고 있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완전히 알았어. 다 올리고 완전히 다 올리고 내려 아! 이게 유어을어느 정도 끌어와야 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조금 더 오라고 해. 조금 더, 봤을 더, 봤을 더 야, 오라고 해. 조금 더 오라고 해. 아니, 유령만 보느라고. <웃음> 그러니까 유령을 유령을 보는 앞에. <웃음> <웃음> 아, <웃음> 제가 <전남 막> 그럼 <웃음> 제가 전단 <전남> 마크. <웃음> 제가 전단 만크 할게. 그냥 오세요. 이거, 여기 볼록 튀어나온데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가 보급시킬게.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쭉 올려. 쭉 올리고 내려. 오케이 됐어 됐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 하고 있어 나 하고 있어. 아얏 넘어가 넘어가 어나 아, 보고있어 보고 있어. 빨리와 이제와 내 친구들 오라고 입어 아 내가 볼라 아, 했는데 보고있어 보고있어 야야옹나 <웃음> 바닥이잖아 바닥 오케이 오케이 바닥 <웃음> 어 됐어 됐어 보고있다 보고있다 보고있다 보고있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웃음> 거리 조절 중 거리 조절 중 거리 조절 중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일단 다 가고 다 가고 보고있어? 보고있어? 나 보고있어 이제 오른쪽 봐! 오른쪽 봐! 내가 내가 거리 조절할게! 오른쪽 다 봐! 오른쪽 라고 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왼쪽 보고있어? 친분은 보고있어? 나나나 죽는다 우리가 보고있어 야이개새끼 근데 저 썩은 브로콜리처럼 생기는 애는? 썩은 브로콜리 아닐까요 그냥? 나 다같이 오른쪽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온다! 오케이! 됐어! 매오매오매 메데이터. 오케이. 여기는 길이 없는 건가? 한번 가 볼까? 어? 어, 뭐 짓는 거가 봐야 될것 같은데. 가자. 일단 어이, 밑에. 나나 간다. 어. 나 위로 갈게. 위로. 예. 어. 예. 좀... 일단 오고 또다 같이. 나 오른쪽으로 가. 하나, 둘, 셋. 오! 어? 오! 오! 오! 오! 저 뺏어야 귀여워. 돼. 메데터메데터 내려가. 내들. 네, 내려가. 네, 우리가 네, 보고 네, 있으니까 네, 가서, 가서 저거 뺏어. 뒤로, 뒤로. 먹어. 그 질끔이야. 내가 지 보고 있으면 저분들이 다들 오셈. 오! 저 친구 아니, 착한, 착한 친하네 굿! 일어와님말안아야 <웃음> 씨.. 너. 야, 심장 졸리게 하고 있어 고마워! 어, 나갈 어? 뭐야 이 게이지 뭐야? 아 움직일 때마다 게이지가 아. 다는데 이게 다 달면 죽는 거 같아요 단체로 어 어어 어, 어, 충전! 그렇지 다 달면 못 죽...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죽겠지 아, 아 이것도 중요하네, 움직이는 거면 지금 되는 거야? 꽉! 빨리 넘어가! 멈춰 멈춰! 멈추라고! 이씨! <목소리>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아까 빨리가,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목소리> 여기서 멈춰 짤 엄청 나오겠다 편집할 때 멈춰! 멈춰! 움직이기. 일단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간다 <웃음> 뭐해 뭐해. <웃음> 뭐해 이거 점프대 타는 순간 이제 게이지 달거든 어...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한 명씩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쭉 이쯤! 야, 부대! 자, 쏙! 쏙! 쏙! 쏙! 쏙! 잠깐 뭐야, 저거. 이거 이대로 깔아 뭉개면은, 그, 열쇠 빠개지는 거 아니야? 저거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니지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뭐. 위로, 위로, 그럼. 근데, 사람이 먼저 내려가도 사람이 빠개질 것 같아서. 가, 가, 가,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지 이지 올라가. 아, 쏙! 쏙! 쏙! 쏙! 왜 쏙! 쏙! 가. 야야야 어? 왜그래 왜그래 너네 왜그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아, 움직이는거야 <웃음> <웃음> 또 다시 나왔다 <웃음> 아 진짜 웃기네 드디어 와. 마지막이다 마지막 스테이지 와또 하다보니까 빨리 탁수.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웃음> 들었었는데 마지막이 오니까 왜또 아쉽냐 또 재밌네 개꿀재민데 <웃음> 뭐야, 뭐야 이거? 아! 보자 어? 뭐야? 점프 점프 점프 뭐? 뭐야? 이거 근데 풀령이 막아줄 줄 수, 있거든요. 수 있거든요 누구 한명이 멈추고 이제 빨간사람이 저거 막아줘야되지않을까요 레이저를? 맞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자, 내가, 어 뭐야 아, 나네? 그래. 홍자가 올라가 점프해서 올라가 우리 타고 올라가 그렇지 네왜 어? 점프하노? <웃음> <웃음> 방금, 방금 약간 진태박치라는데? 방금 약간 진태박치라는데? 대대터 위로 올라가 <웃음> 데이터 위로 올라가 최홍자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건 가만히 있어. 응. 가라다 치무등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게 쭉 밀고. 자, 치무등 올라와봐. 못 올라가는데요? 올라가? 아니야 올라올 수 있. 됐다. 뭐 가봐, 가봐, 가봐. 어, 그럼 맥쳐? 내가 밀어야 되네 이 상자를. 아니 아니야. 내 던져. 나 밟고 가봐. 어, 나 어, 고 가. 언니. 언니. 자, 버튼 아닌 거야. 다시 버튼 누르. 야! 이 상태에서 아니, 그... 내가 버튼을 누르면 상자가 뛰어오를 거란 말이야. 그니까 그 님들, 상자가 이거, 이거, 뛰어오를 타이밍을 받을 맞춰서 치무등이 그거를 머리 위로 얹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올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 이거 치무등님이 저기 위에 올라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나는 여기서 그대로 있고, 이제 최홍자가 올라가야 돼. 최홍자가 올라가. 가봐. 일단 가봐. 어 됐어 됐어 오. 됐어! 요기 요기 이제 저희 올라가서 열쇠 먹어. 어 먹어요. 저거 저거 1번 여, 상자 밟아! 1번 상자 밟아! 내가? 어, 어 예, 예, 아니, 그럼 동자가. 우리도 주고 어, 그럼 우리도 주고. 어, 어 그러게? 기다려 봐형형그 기다려 봐. 아 이거 먼저 올라가야 되네. 어맨니도 어, 그 올라가. 일을 띄워봐 일 띄워봐. 예. 다시 다시. 예. 아왜야 내가 또 이거. 이거 그냥 떨고 떨고 그냥 떨고. 어 그냥 떨고면 될거 같은데 그러면 더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음. 플리임님플레임 올라가 있어봐 오른쪽 올라가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냐 아냐 여기 여기 여기 광.. 여기 여기 이게 저거 밟고가셈 밟고가서 먹어 어어 아, 아, 아, 아, 그냥 네. 먹어주네 아, 열어두겠습니다 야 이제 둘이 아, 오, 오기만 하면 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해봐요 해봐 하나 둘셋 다시 다시 바로 봐 제, 제, 제가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셋 바로 봐 아깝이 아, 아 이거 딜레이까지 생각해서 빨리 했는데 <웃음> 음. 들레이깐 <딜레이까지> 생각해서 느게 했는데. <웃음> 오, 배려 바뀌었어. 드디어. 오, 드디어 배려가 나의 시대다. 어? 이제 아니다. <웃음> 너 일부러 죽었지, 이 자식아. <웃음> 아니에요. 아니야. 어, 아, 아, 아, 아, 다시 플레임 님 시대다. 이제 올라? 올라가다? 아니야. 어? 왜왜 왜 점프했어? 와우. 올라가라고 한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자는 뜻이었지. 시 시청자분이 <웃음> 누가 아이디어 내신 건데 홍자님이 어 나네? 아 잠시만. 어, 홍자님. 젠왜 <웃음> 자꾸 게임 시작하자마자 점프하냐? <웃음> <웃음> 이어 봐. 처음에 이렇게 하고 두다 올라가 봐요. 올라가고 그그 그 홍자님이 머리로 저걸 받쳐봐. 이걸? 지금 밑으로 가봐. 지금 저 벽쪽으로 가서 받쳐봐. <웃음> 어. 내가 지금. <웃음> 아니 그러니까 밀어줘야지 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밀어주면 아, 머리 위로 죽는다니까요. 떨구라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이 새끼는 아, 아, 아 이새끼는 왜아부터 자꾸 뒤져 이게 습관상 점수라서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처음에 요거 막아줘서 한명 올라가 올라가고 이걸... 내가 여기 밑에 있을게 내 머리 위로 떨구줘요 그걸 그럼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밀면 죽잖아 아, 밀자마자 죽잖아 으아아아아아 그렇잖아 얘들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 진짜 시왜 갑자기 이렇게 빡센 퍼즐들? 내가 <웃음> <웃음> 네, <안. 웃음> 형 방금 일 옮겨 왔잖아. 그거 그냥 이 앞쪽까지 밀고 와서 형이 위에 서 있으면 안 되나? 이봐 안다. 네 네가 버튼 눌러봐. 버튼 오케이. 눌러서 내가 머리에 얹어볼까? 그 레이저 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저. 이걸 그걸 해서 아 형이 아 일번 아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 일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 아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바꿔야 되거든. 오케이. 응응응. 그러니까. 어, 어, 어. 약점프야, 어, 돼, 너 약점프하면은 살수 있거든. 이 게임 약점프 있어? 어 약점프 있어. 아, 살짝 일 띄어줘, 일, 일 띄어줘봐. 내가 띄어줘봐, 봐. 아, 내가 내가 밑으로 지나가. 하나, 둘, 셋. <웃음> 점프 오, 누르고, 점프 누르고, 이, 점프 누르고 오른쪽. 점프 누르고 오른쪽. 어, 그치. 대리어 들고 있는 사람이 1 위에 서 있으면 된다는데? 어, 어, 어. 어 됐다. 비이그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돼. 아니 내가 옮기려고, 옮기려고. 어, 어, 어. 아, <웃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형이 올라. 됐다. 좀일좀 아, 밀어줘 밀어줘봐봐 일좀 어, 밀어줘봐봐 아, 일 타고 아, 가야되니까 어일 타고 가야되니까 주문이 어, 많아 복잡해. 이래도 복잡한거 왜 하는거지야 가가가 어. 어, 가, 가. 들어가 됐다. 들어가 일, 이제 나 혼자 가면 돼어 커몬 커몬 오면 되건데 오빠 그냥 오면 되는데 이게 이게 맞는거 같네 돌아가니까 일단 다들어가다 바로 봐, <웃음> 바로 봐. 아니 이거를 맞아? 아니 뭘, 뭘, 게복잡한 게임이야? 이거? 아니 근데 어, 이 게임 원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게 첫 번째 뛰지 아니 그러네 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위 이거 이거 라스 이거 좀어려운 이거 저 바람 분 이거 이거 맞거 이거 하야! 뒤아 뒤에 밀어주면 안 가네 뒤에서 밀어주면 안가어 어. 어디가 <웃음> <웃음> 균형 잘 잡고 있어라이에게 컨트롤을 <웃음> 컨트롤 <웃음> 하시고 아 너무 재밌다 왜 자꾸 아! 떨어져 아! 왜 떨어지는 거야 밀리지 아니, 말라고 <웃음> <웃음> 밀리지 말라고 <웃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웃음> 있어 <웃음> 오케이 됐어 가아씨아 <웃음> 저쪽이야 아, 아. 어 그 떨어지면 안된다? 어, 어 막판에 떨어지면 안돼요! 어 뭐야 여기 나도 원래 떨어지는거 있었는데? <웃음> 뭐지? 다쳤나봐 이것도 다같이 난이도 급상승해 막... 다들 이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죽겠어 어? 아이 스테이지는 찌밥이지 빨라 어, 속도가 빨라졌는데. 빨라 속도가 빨라 여기서 여기서 죽으면 진짜 말도 안돼 사람 어? 아닌거 <웃음> 레아레아 너무났네 여기서 죽으면 헬탈렸고어 닫지마 닫지마 여기서 죽으면 친구들 미만 <뭇> 아, 아, 진짜, 아 너무 치욕적이야 아, 취무등 아, 미만이라니 천장 다방 치야. 가장 이가 된다. 등 미만인 등이 됐는데요? 침무등 미만으로 변해, 미만으로 변해. 속도 짱마르네. 아니 어, 어, 오오개사람노귀귀귀끝다귀 끝, 끝. 이거 아간 이거 채도가 너무 높아서 멍 때리게 돼. 어, 제가 험몽을 날리겠니다 <놀라> 야최영자최영자진텐이야야야 야야 진정해 이거 게임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서 아! <웃음> 어! 이걸로 내가 제일 안죽음! 어! 전부 다치모덱 미만! 오! 오! 모을 없애면 치모덱 미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오! 좋은데? 동의합니다.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악마적인 발상을? 마지막에 가만히 가만히 어, 있어 가만히 어! 가지 놀래가지고 가가가가가가아 가. 바로 그냥 방향키 눌렀거든 반송으로 오 뭐야 다 엉겨로 들어가졌어! 아 이거 문 여는 게 그냥 열쇠가 문에 닿으면 열리네. 그거 지금 알았어? 돼요? 야. <웃음> 이때까지한 50개의 스테이지를 하면서, 하면서 지금 알았단 말이야? 나랑 빌어 <웃음> 님, 연적이 없어. 파이널 보스. 어야 빨리 야, 달려, 달려, 뭐 달려, 달려. 눌러서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한서 여는 건줄알았 달려 달려 달려 달도뭐 눌러서 여는 줄 알고 여라, 아까 뭐 눌러도 안 열리더라고요. 저희만 열쇠 찐따였승. 어. 어야야 <웃음> 계단 계단 빠른 빠른, 빠른 계단. 점프다요. 아니 평가진 가도 되겠다. 프리형까어 그러네. 그러네. 올라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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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푸시 제일 무서오케 이거 시험이 그 열리는구나? 짱 신기함 너누름 진짜 죽는다 오늘 진짜 <웃음> 인생 절단나는 거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4, 이거? 3, 2, 1 알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올클리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아아아아아와 엔딩 크레딧이 따로 마련이 아돼 있네. 이거 좀 의외다. 모드 레벨 클리어. 아, 드디어 말도받고탈도 받았던 탈도 피코파크가 끝이 났습니다. 어, 내가 다 했다. <웃음> 아 아니, 나 근데 없어서. 나 없어서 너무 시끗겠어 <웃음> 맞아 이렇게 트롤이 한 명쯤은 껴있어야 그림이 나오지 아니야 나 없어서 이건, 너무 시끗겠잖 이거 다 컨셉인 거 다들 아시죠? 맞아요 아, 맞아요 컨셉인 없지? 거 아시죠? 이거치 취부등 채널 가가지고 막 테러하고 그러지 말고 유튜브 댓글에 1 0 0 취부등님 역하는 댓글 달리는 거. <웃음>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런 트롤 역할은 그런 욕망을 각오해야 아, 돼, 돼. 어. 근데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지 어, 나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아 다들 뛰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다들. 귀여워.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이렇게 네 명만 띄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뭉클하지? 아 맞네, 아. 우리가 색깔 설정한 색깔로만 나오는구나. 아. 그러네. 아 맞네, 귀엽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와, 다 신나네. 다 신나네 피고파크. 아, 아. 나네, 아. 아 <웃음> 아니, <나> 재밌었는데 나는데. <웃음> 재밌나 <웃음> 나재미 있었어 진짜. 나 이제 방송 못해, 나목목 나와가지고. 아, <웃음> 다음에 봅시다. 재밌었어요 재미있었다. 가이부없 나요? 아? 이없 이부 나요? 이부이부 어, 아, 다음에 다시 연락해줄 언제 할지 진르겠지만 수고! <웃음> <야>, 들어가죠 형님!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형님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